만들기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합니다. 판정, 가구번호, 지역, 수입액, 지출액, 저축액, 식생활비, 잡비, 앵겔지수를 더블클릭해서 넣어주겠습니다. 다음 판정을 더블클릭해줍니다. 다음 같은 판정안에서 엥겔지수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했기 때문에 엥겔지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요약 옵션을 클릭해서 수입액, 지출액, 저축액의 합계와 평균 식생활비, 잡비의 합계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확인 다음 다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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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를 가구번호가 있는 방향으로 옮겨 주시고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Delete 이 부분도 Delete 를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총합계도 Delete 를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평균은 보고서 바닥글로 내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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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앵겔지수를 블럭 씌워서 맞춤 가장 좁은 너비에를 해 주시고 맞춤 오른쪽을 해 주겠습니다 식생활비를 블럭 씌워서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붙여넣기 해 주겠습니다 식생활비의 복사본을 식생활비의 오른쪽에 위치시키고 잡비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의 식생활비를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속성 시트의 데이터 탭에서 컨트롤 원본을 잡비로 바꿔 주겠습니다 판정 바닥글의 식생활비를 잡비로 바꿔 주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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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금액의 항목만 범위를 씌우시고 속성 시트의 형식 탭의 형식에서 통화로 바꿔주겠습니다. 소수 자릿수는 0으로 바꾸겠습니다. 앵겔 지수를 선택하셔서 소수 자릿수를 0으로 바꾸겠습니다. 총평균도 범위 씌워서 소수 자릿수를 0으로 바꾸겠습니다. 보고서 보기로 페이지 머리글에 위치를 확인하시고 문제지와 비슷하게 위치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보고서 머리글에 제목을 적어 주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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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방향키로 위치를 옮겨 주시고요 오른쪽에서 선이 포함되도록 드래그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앵겔지수를 빼기 위해서 Shift키를 누른 상태로 앵겔지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만 두 개가 선택이 됐죠 이제 컨트롤 C 판정 바닥 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를 해 주겠습니다 선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보고서 바닥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보기, 보고서 보기를 눌러서 이상한 곳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회색 음영을 없애기 위해서 보기, 디자인 보기 해주시고요. 본문을 클릭하시고 형식 탭에 대체 행색을 클릭하신 다음에 색 없음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판정 바닥 글을 클릭해 주시고 대체 행색, 색 없음을 누르겠습니다. 전체 항목을 블럭 씌워서 형식 탭에 글자색을 검,